예상 경로가 우리나라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조정됐다. 1일 오후 10시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흰남노는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580km 해상을 지났다. 기상청은 2일 오후 9시 흰남노가타이베이 남동쪽 470km 해상에 이른뒤 북진을 시작해 5일 오후 9시 강도가 매우 강인 상태에서 제주 서귀포 시남남 서쪽 24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고했다. 이후 흰남로는 6일 오후 9시 강도가 강인 상태로 독도 북북 동쪽 50km 해상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예상 경로는 이날 오후 4시에 발표된 예상 경로와 비교했을 때 부산과 더 가깝게 붙어있다. 다만 5일 오후 9시와 6일 오후 9시 흰남로 위치 70% 확률 반경이 각각 280km와 380km에 달할 정도로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태풍 위치 70% 확률 반경은 태풍의 중심이 위치할 확률이 70% 이상인 범위의 반경을 말한다. 이날 오후 9시 일본 기상청의 흰남로 일상 경로를 보면 5일 오후 9시와 6일 오후 9시 흰남로 위치 70% 확률한 중심을 이은 선이 우리나라를 가로지른다.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일본 기상청이 흰남로가 우리나라에 더 가깝게 지나가리라 예측하는 것이다. 대만 중앙기상국의 오후 9시 흰남로 일상 경로도 일본 기상청과 비슷하다.